안녕하세요.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. 지난 9월 기준 바인 투자 자문의 월적금식 ETF 포트폴리오 실적 공개 및 리뷰 시간입니다. 아시다시피 실적 공개는 제 계좌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. 지난 9월 한달 동안 미국의 대표 지수 이죠 S&P500은 8%가 빠졌고요. 나스닥은 9.2%가 빠졌습니다. 그렇다면 지난 9월 바인 월적립적금식 ETF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자, 바인 투자자문 매달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는 여러가지 포트폴리오가 한 바구니에 담겨서 운영이 됩니다. 이것을 EMP라고 이름 붙여 두었고요. 아시다시피 국내 상장 글로벌 ETF 가운데 타이거 미국 S&P 500,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, 기타, 빌라델피아 반도체 등을 포함한 글로벌 지수 추종 ETF, 인도, 베트남 등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. 매달 투자 시점 그리고 ETF별 투자 비중은 다를 수 있다.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. 자 9월 실적 리뷰 참고사항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수익률 기준 1은 9월 30일 금요일 종가 기준이고요. 두 번째 과거 수익률 그러니까 9월 기준 수익률도 과거 수익률이죠.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고 자 지금부터 바인투자자문의 매달 적금식 이태법 포트폴리오 재 계좌를 공개하는 것으로 9월 기준 실적을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.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9월 기준.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계좌입니다. 매달 적금식 이태 f 포트폴리오 김광주. 저는 연금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 2월 달부터 매달 100만원씩 했으니까 9월까지 총 800만원 정도. 정확하게는 794만 3천 짜투리가 있으니까 투자가 되었고요. 9월 30일 기준 총평가 금액이 760만원 정도 되네요. 그러니까 어떻 한 30만원 정도 손해보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. 포트폴리오 가운데 인도 니퍼티 인도지수에 투자하는 이태포만 빨간불 나머지는 다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총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자, 2022년 9월달 기준입니다. 수익금은 총 800만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33만 9,321원 손해보고 있고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. 마이너스 4.27%이네요. 단순하게 생각하면 올해 S&P500지수는 20%가 마이너스 넘었고 나스닥은 30%가 넘었죠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적금식이 대포2 1달부터 저는 시작했는데 누적 9월 말 기준 수익률이 마이너스 4.21%다 자,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이 내용을 참고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,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9월 한달 동안 미국의 대표지수 사실은 세계 대표지수죠 S&P500 지수는 8월 31일 기준으로 3,955 정도였는데 9월 29일,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기준으로 3,640%로 약 8% 정도 떨어졌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나스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나스닥은 8월 31일 11,866포인트에서 9월 29일 1,737포인트로 마이너스 9.2%로 더 떨어졌죠. 자, 그렇다면 저희 바인 투자 자문에 적금식 이태포 포트폴리오의 월간 성적은 어떨까요? 보면 적금식 이태포의 월간 성적은 8월 한 달간 마이너스 1.1% 그리고 지난 9월 달은 1.74% 마이너스 1.74%를 기록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적금식 이태포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각의 비중들이 다르고 들어가는 시점이 매달 다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달 기준의 수익은 S&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에 비하면 크게 잘 방어를 하고 있죠. 자, 앞서 우리는 제 개인 계좌를 가지고 9월 말 기준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. 자, 9월 기준 누적 수익률이 바로 이제 여기에 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4.27%입니다. 올해는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변동성이 많았죠. 제 계좌 역시도 어떤 달에는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또 어떤 달에는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매달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.27% S&P500 지수가 20% 마이너스가 넘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30%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t f 매달 적금식은 분산, 분할 효과로 인해서 현재까지 총 9월 말까지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4.27%로 매우 방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아직도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하시라해서니까 아직도 우리는 투자의 초입이다 이렇게 또한 생각할 수 있겠죠 자, 매달 적금식 투자 세 가지 원칙 눈누이 반복합니다만 첫 번째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.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평균적으로 지금 조금 불안해 보이지만 결국은 성장한다. 이 자본주의는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이것은 주식이 평균적으로 지수 상승하는 것이다. 자,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매달 꼬박꼬박 투자를 보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달에 크게 떨어졌네?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아주 싸게 산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보험처럼 꼬박꼬박 하시고 세 번째는 반드시 여유 돈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. 자 매달 적금식 ETF 투자 몇 가지 또 어, 당부 드릴 말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권장 투자 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 60개월 이상 하셔라 물론 중간에 그만두고 한 매도 가능하지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 싸움입니다 특히 적금식 투자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훨씬 안전해지고 위험이 덜하고 수익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월 최소 투자금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저희는 자문회사이기 때문에 돈의수탁관리는 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고 수탁관리는 삼성증권에서 하고 저희가 다 계좌 개설 안내를 해드립니다. 물론 투자상품이니까 원본 손실 가능 당연히 있고 원금 비보장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가입하실 때 투자 목적은 나중에 한꺼번에 찾을 거야. 목돈마련 또는 노후연금으로 사용할 거야. 연금마련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자문 보수는 연연 1%입니다.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매달 12분의 1로 나누어서 출금이 된다. 후치 상품이다.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바인 투자 자문에서 하는 매달 적금식 이태법 포트폴리오 9월 실적 공개를 제 계좌를 통해서 공개해드리고 함께 리뷰해드는 시간 가졌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적금식 이 t 법 투자에 대해서 혹시 문의사항이 있다면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 돈파는가게 또는 바인투자자문 검색하시고 1대1 채팅창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